<웃음> 지금 2022, 2023년 1월 벌써 벌써 작년에 마무리하는 거를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mm -hmm. 이러저러하게 또 이러저러하게 저러저러하게 보내다 보니까 mm -hmm. 한 해가 지나버려서 mm -hmm. 조금 늦게 2022년에 대해서 mm -hmm.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 2022년 연말, 연말 결산 응. 연말 결산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 것 같아, 전키TV에서. 3반기 결산이 1년 에서 맞아, 맞아, 맞아. 오, 이제 됐어. 1년을 풀어보는건 음. 처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작년에 어땠냐, 우리가. 음, 작년에도 어땠어? 되게 열심히. <웃음> 열심히 네, 했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해서, 음, 59, 우리가 어, 한50 정도. 정도? 음, 개수로운꿈던것 응, 음, 음, 같아. 근데 뭔가 그한 앨범에 여러 곡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음. 전곡 다 참여한 그런 앨범들이 있었어서 르세라핌이랑 음. 음, 이펙스 이펙스랑? 미니앨범이랑 어. 음, 투, 리펙, 이펙스 그 사랑과 앨범하고 르세라핌, 음. 안티프레즈 음. 앨범은 조금 전곡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여서 음. 음, 되게 뿌듯하다 어. 맞아, 맞아 작년에 뿌듯한 성취 중에 하나였고 음. 또 개인적으로는 뭐 조유리님 같은 아티스트도 음. 약간 처음으로 맞아 약간 연을 맺게 됐는데 그 연속으로 또그 타이틀을 음. 하게 돼서 그것도 뜻깊었고 음 작년도 음. 되게 음. 뜻깊은 일도 많고 정신없이 음. 음. 지나갔던 것 같아 열심히 하기는 했어. 음. 어, 그리고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뭐 우리가 뭐랄까 어떤 전문가라든지 좀... <웃음> 그그 가사를 같은데.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지 아, 열심히 쓰고 그냥 보는 음. 취향에 그치, 그치. 따른, 음. 개인 취향에 음. 따른 2022년도에 좋았던 가사에 음. 대해서 한번 이기를 음. 해볼까 싶어요 맞아. 그냥 나는 맨 처음에 이런 거 얘기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정말 많은 노래들을 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되게 많은 곡들이 되게 가사가 좋은 곡들이 유난히 음. 많았지 것 같아 되게 조금 신인님 분들의 가사도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았고 음. 그리고 그냥 그게 하나 꼽기 되게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가사는 음. 그 샤이니 키님 앨범에 음. 수록곡이자 그 무대에 같이 음. 커플링곡이기도 했던 빌런? 음, 운명가사지 음. 그거는, 음. 뭐, 되게 여기저기서, 안, 지금도. 나 말고도 우리 말고도 너무 좋, 가사 좋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던 음.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도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빌런이라는 아, 소재 주제가 조금 식상할 수도 음, 맞아, 있잖아 맞아, 좀 맞아. 많이 다뤄진 건데, 어, 어떻게 이, 풀리겠다 음, 하는 예상이 음, 맞아, 네. 맞아. 네. 그리고 우리도 <웃음> 그거를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오. 그러니까 그게 뭐... 가사를 잘 쓴다는 게늘 어렵지만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를 색다르게 맞아, 새롭게 맞아. 쓰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 점 중에 하나인데 그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음, 가사? 되게 음. 다각적인 접근이 음. 항상 필요하다는 거를 좀 느낀 것같아 나도 음. 빌런했을때 뭔가 작업을 우리가 음. 했던 방향도 그렇고 음. 하면은 이제 뭔가 치명적인 음. 나의 뭔가 악당스러운 매력을 음. 어필하는 그런 가사를 대번에좀 떠올렸었는데 음. 이거는 이제 음. 히어로와의 대치그래서이 음. 음. 빌런의 스피노프 이야기를 음. 뭔가 앞에다가 확구각시킨 느낌이라서 음. 그 접근이 너무 음. 새롭고 좋은 거야 음. 진짜 첫 회에 너무 음. 좋은서 음. 나는 뭐랄까? 쿠키? 음. <웃음> 그래서 어, 이게 그 빅나티 성동현 님이 냈던 앨범인데 잠깐만 이게 6월 9일에 나왔는데 탈퇴곡이 이제 창모랑 박재범 님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 연말 시상식에서는 꽤 무대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어이 쇼미더머니에서 뭐 어, 빈지노에 대한 그 노래 했던 거알아 음, 그거 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음. 그 다음에 나도 나름대로 앨범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되게 가사도 뭐 곡도 그리고 그 보컬도 음. 되게 특출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우리는 그 뭐그 작사를 업부로 하니까 아무래도 가사를 이렇게 음. 유지 보다 보면 이런 이 집밥보다 음. 집 인스턴트 로맨스보다는 코미디를 막 이러면서 음. 이런 가사들을 훅으로 쓰기 음. 되게 어려운 음. 어, 만약에 랩이 좀 길다면 어. 이런 디테일한 얘기좀도 넣어볼 수 있겠다 음. 같은 좀 무한의 공식 같은 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되게 새로웠고 음. 또 성적이 되게 좋았었어 음원 어, 순위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어, 나는 그 힙합 앨범도 웬만하면 좀 많이 들어보려고 맞아. 하고 이게 라임의 공부도 저 되게 잘 되고 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음. 아티스트들이 어떤 플로우를 타는지 같은 음. 그런 공부도 좀 되는 것 같고 그 여러 모로 나는 올해 남방교 그러니까 빅 낙지님 음악이 좋았고 내컬러리는 네, T M I지만 밴쿠버로. 음. <웃음> 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음. 쓰다보면 우리가 무언의 공식처럼 음, 맞아, 잡혀버리는 맞아. 게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려고 해도 이게 점점 맞아, 더 맞아. 많이 작업하고 그리고 또더 잘하고 싶어서 케이팝 가사를 더 많이 보다 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느낌? 내가 오. 쓰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조금 되게 의식적으로 음. 아, 조금 더 다양한 가사와 음. 다양한 노래를 관심을 잃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데 음. 음. 그래서 이게 노래랑 어울려지지 않고 가사만 보면 노래를 불러 따따따따따 빠빠빠빠빠 트럼펫 소리 뿌뿌뿌뿌 음. 이렇게 음. 되는데 그냥 보면 어, 제 유치한 음. 것 같고, 이럴 때 음. 부부, 부부 막 이러면서 어어. 너무 좀 세련된 거야. 어어. 그래가지고 나도 아, 아, 거... 그거를 음. 음원으로만 듣다가 음. 그거를 연말 시상식에서 음. 무대를 봤더니 되게 어, 어. 무대도 잘 어, 잘 무대가 좋더라고. 무대를 갔을 때저그래 그런 면에서 가사가 어, 진짜 어. 글이 아니라 음악에 훨씬 어. 더 가깝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쓰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쩔 음. 수 없이 내가 익숙한 방향으로 음. 자꾸 맞아, 맞아.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걸까? 항상 시간도 음. 부족하고 하니까 어, 근데 어쨌든 되게 나한테 음.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같은 어떻게 음. 보면 은 나한테는 약간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도를 계속 해봐야 음. 새로운 게 조금 계속 계속 나오는 것같아아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내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웃음> 맞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해 맞아 아무도 인정해 주도않 아니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 일이 조금 길어지는데 이 음. 일이 안 되는 게좀 기분이 많잖아 시도를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음, 어 바로 좋아요 음, 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렇게 하다 하다 보면은 음, 음, 되게 좀 빛나는 음, 결과물로 음.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질에 겁먹게 되는 거죠한번 아, 했다가 좀 안전한 길을 계속 택하게 맞아. 되는 거. 그, 무리수도 이제 한번 던졌을 때는 <웃음> 안 되지만, 그 뒤로 계속 또 깎아나가는 음. 과정이 아, 있잖아 이게 안 됐다고 버리는 게. 내가 없나? 했을 때도 그 무리수가 처음 했을 때, 음. 어제까지만 하면서, 맞아, 맞리 읽는 것도 있는데, 음. 아, 잘못했나? 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두들, 음. 역시 이것도 아니야. 가사를 뻔뻔하게 쭉 읽는 것 같아. 그냥사 그건 멋지지 않아? 이렇게 맞아, 맞아. 아니, 쓰던 방식대로 쓴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계속 맞아, 맞아. 새로움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갈지 조금 정해진 게 없잖아. 음. 그래서 그냥 다른 음악들을 계속 음. 참고 아닌 참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음. 확실히 나는 그 우연이가 음. 이제 힙합 음. 아티스트들 노래도 많이 듣는다고 한게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게 음. 되게 하면 할수록 그니까 기성작사가 전문작사가랑 어. 싱어송라이터들의 어. 뭐랄까 음. 그 어, 작법이 되게 맞아. 달라 접근하는 끊은... 방식이나 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라임 응. 구조화 시키는 음. 방식도 되게 어, 내가 강박이 있는나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착착 도, 배운 맞아. 거를 응. 되게 신선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라인 같지 응, 않게 느껴지는데 응, 응, 응. 들으면 찰떡같이 응.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래 아니고 약간 요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나는 그 예전에 응. 그 트와이스 댄싱 아, 어. 뭐? Dancing the night away. 어 Dancing the night away. Dance the night away. 그게 의뢰가 들어왔었고 아, 들어왔. <웃음> 아, 어, 어, 어, 어, 어. 그거를 좀 그냥 언제나 쓰다만 쓰고 음. 썼는데 나온 가사를 맨 처음에 눈으로 봤을 맞아. 때는 어? 되게 독특하다라고만 음. 생각했는데 불렀을 때 너무 음. 좋은거야 음. 그래서 아무래도 노래를 진짜 하는 음. 사람이 쓰는 맞아. 가사는 불림이 이렇게 다르구나 음. 그랬,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 음. 음. 그 오뉴님 음. 네. 음. 러브포비아라는 곡을 음. 음. 이곡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음, 요즘에도 되게 많이 듣고 맞아, 맞아. 발매된 지좀 오래된 곡인데 음.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이제 작업을 했던 음. 곡인데 음. 되게 자수가 정말 음절수가 음. 극도로 음. 극도로 적은 음. 곡인데 그걸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음. <웃음> 너 얼마나 뚝 한마디 뚝뚝 어. 끊겨버리고 근데 아, 나는 벌스가 어. 너무 좋았던 어. 게 이게 구구절절 감정에 대해서 풀자리가 없으니까 음. 그냥 블랙코, 와이셔, 타짜위, 음. 인터퍼드, 메세지 이렇게 하고 텔레비전 음. 화면 위로 음. 무심하게 쏟아내는 사람들에 이렇게 그림을 딱 음. 그려주는 거. 음. 근데 감정에 대한 설명 없이도 어떤 그 쓸쓸한 음. 느낌이 싹 되게 센치한 느낌이 다가오는. 오, 되게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음. 심상이 완전히 느껴질 맞아. 수 있구나 음. 되게 좋았었어. 러브 음. 포비아라는 맞아. 이 아이디어 음. 자체도 맞아. 이제 뭔가 사랑을못 응. 믿겠고 응. 그래서 이제 상처받기 싫어서 피해다니는 응. 응. 사실은 어, 약간 건조한 맞아. 맞아. 뭐. 근데 되게 누구보다 원하는 응.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접근도 너무 좋았고 이 후슬라 어어 응. 아, 응. 아, 응. 아. 오스어아 응. 아, 그래 이런 뭔데 응. 그림 응. <웃음> <웃음> 너무 진짜 뭔가 기능적으로도 좋고 응. 어, 표현도 너무 응. 멋있고 되게, 음, 너무 좋았어. 여러 가지로, 3각자가 봤네. 그러니까 음. 이 노래를 가이드곡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성도 음. 비슷한데, 음. 어, 이 감성을 이렇게 음. 표현한다고? 음. 그러니까 되게 엄청. 되게 뭘... 세련되게. 음. 너무 잘 표현해. 세련되고, 뭐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하나도 그런 걸다 살리면서 세련되고. 음. 음. 그리고 이 노래가 뭔가 되게 어른스러운 척, 성숙한 척을 하지 않는데, 음. 음. 되게 뭔가 어른의 사랑 같은 음. 느낌이 난다, 그오뉴 온유라는 아티스트랑도 음. 그런 면에서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 아, 나는 음. 좀이 앨범을 되게 음. 좋아해가지고. 음. 이 앨범 자체가 좀 전곡이 타이틀곡도 그렇고 수록들도좀 음. 연반 느낌? 맞아, 맞아. 음. 되게 이 앨범 자체를 나왔을 때 한참 돌려들었던 것 같아.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좋은 가사들 2022년에 아 많이 나온 것처럼 음. 2023년에도 음. 모든 작가분들이 음. 또 얼마나 멋진 가사를 음. 써주실까 음. 거기에 지쳐지지 말아야겠다 맞아 우리도 욕심을 <웃음> 아, 아, 아, 아, 아, 많이 써야 되겠다 음,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뭔가 다른 작가들이 꼽는 2 0 2 2년의 노래 우리 꽃들 <웃음> <웃음> 좋겠다고 좋겠다고 <웃음> 아, 그럼 우리 거를 아, 하나씩 꼽을 응. 거야 그랬나?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